네. A 용법이 그럼 어떤 거는 명사용법이냐 명사용법은 읽어봐 명사용법은 우측에 쓸게요 자, 우측에 쓸게요 뭐라 나오냐면 사물 주어 나오고 플러스 B 플러스 중정사 그 이렇게 나왔을 때는 명사용법이에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이번 해석이 어떻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이래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자 이번 하나만 다른 말알볼게요 우측은 명형정법좌측은효용사정법이라고할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살짝 처리해보고자 뭐로 하냐면 좀 시간에 또원 해볼까요? 나의 취미는 뭐야?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다 그치? 어 기억나? 네 응? 마이 바비 b 2 TO, b 2 o 번 맞네. B2. 저거하고는 달리다라는 거 What? SWING, 어디서?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다. 그 결국 여기서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주어잖아요. 사람 응. 취미잖아요. 취미. 취미. 이거하고 뭐가 있고 있냐면자 강에서 수영하기. 그, 결국 이건 주격보호로 쓰였으니까. 이꼴 관계 맞죠? 네. 주격보호였으니까 얘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명사형 보호라고 볼수 있는 거니. 맞지? 네. 주어 목적어 보호니까. 근데 만약에 비투용법은요, 비투용법은,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예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정. 자, 봐봐요. 예정은 결국 비고잉투의 의미에요. 자, 가까운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고잉투. 혹은, 뭐, u 어, will이 나오기도 하고요 where? where? 원형. 이렇게 나온다. 뒤에서 원형 나오는거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측에 나왔던 명사용법으로 쓰는거를 바로 현세용법으로비 t 용법으로 바꿔버리면,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되는거지 뭐. 나는 뭐할 것이다? 응? I am to swim. 그렇지. 어? 언제? 아,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할거야. 이렇게. 언제? 내일. 그치? 네. 응? 어. 아니면 내년에, next year, 내년에, 자, 미래를 나타내거니까 이때 비투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죠. 뭐말할 것이다. 그치? 네. 예정이나 미래야. 자, 뜻까지 적어. 뜻안 적어서 선에나.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자, 근데 비투용법, 이렇게 형사용법을 쓸때 비투용법 다섯 가지 용법 중에서 거의 9 0 이상 전부 다 예정이라고 보면 돼요. 뭐말할예정이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야,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거. 가능. 가능. 가능. b 에 굴트나 아니면 뭐라 했니? 캔. Yeah. 어, 캔이라 했어. b a 이 굴트 원형이나 아니면 캔 yeah. 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네, 가능. 뭐할수 있다. 이런 거. 아, 이거 좁은데. 그 다음에 의무도 있다 그랬어요. 의무는 뭐니? Yeah. 의무. 슈드 플러스 yeah. 원형. 이렇게 써주나요? 그죠? 어, 이거하고 똑같죠? 아니면 올드 투 플러스 원형. 올드 투 플러스 원형에서 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뭐말 예정이다. 뭐할수 있다. 뭐 해야 한다. 자, 굳이 한글 안 적어도 되겠죠? 자, 다. 동의어를 표시해 놨으니까. 맞지? 네, 그제그 어.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의무 이렇게 와 있고, 또 있니? 의도도 있나요? 의도. 의도 일때는 인텐드 트뜻이주시했어요뭐말 적정이다. 해서 뭐말 적정이다. 의도. 그치? 너무 가깝나?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운명 같은 거 있어요. 그녀는 고향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뭐런 식. 그치? 지 어. 어. 그녀의 어, 부모님을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뭐 이런 거. 또는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런 거. 운명이에요. 뭐말 운명이다. 이거 영어로 쓰면 제일 어려운데. 자, destined to one, y o u n 말 운명이다. 음, words, 잡히 나왔네요, to. 그죠? 어, 본다는 얘기죠? 어, 밑에 볼까요? her family. 그녀의 가지고를, 음, 사실은 모르지 못하는 분명이었다. 날씨 들어가야 되겠네. never를 네. 네. 써볼게요. 강조의 의미를 해서 never 같은 거더 들어가면 좋겠네요. 사이. 그죠? 어, family. 응. again.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응용이 안 돼. 근데 요거 B2. 르 쓴다? Be destined to. 알겠지? 네. 이렇게 쓰면 좋지. 의도는, 의도는 내가 어떻게 하기준내면 얘들아 봐봐. 보통, if, if, 조건적을쓰 쓴다겠지? 네. 어. 그죠? 어, 네가 예를 들어 성공하고자 한다면, you are to succeed.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뭐 해야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 어, 오케이. 너는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될 거야. We're going up to study harder.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야 이래 주셨거든요. 이때 빛이 온 거. 이게 바로 인텐도 투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네. 이렇게 쓸수 있다. 의무의무 의무 뭐 있을까요? 우리 뭐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도 한 번씩 검증을 다 했기 때문에 어? 어뭐 뭐 해야 된다. 그치? 어? 어뭐 해? 띠용? t h 젊은이들은 어, are to respect respect 그지가 있어 uh, uh, The old 이 노인들이에요 The old는 노인들이고 어, 더 영하면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뭐 해야 된다? 어른들을 존경해야 된다 슈드웨이죠 슈드웨이브죠? 어? 그치? 어. 자그 다음에 어떤 영어도이 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볼수 없어 내가 어제 했었었는데, no so 으 l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어, words a no so a l 부정어니까 부정어 붙였잖아요, 아니까 부정어니까 그죠? two, t h r e e 안 보여? s e 어? 어디에서? 이 거리에요, in this 예, in this 이 거리에서는, in this 거리에서는 볼수 없어 되니네 아? 어? in this 그렇죠? 어그 요게 무슨 뜻이예요뭐좀 음, 어, 추가 그리고 쿠듀 쿠드비스 이게 되겠지. 음. 정리 됐니 요게 비추형법이고 반드시 뭐 비교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여드름에서. 아 예. 어이 비추형법 형용사용법을쓰냐 특히 이제 요런 형용사용법이면서 서술적용법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요건 따로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명사용법일 때는 이쪽 이쪽을 잘보시면 주어가 사오이라는거 그럼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죠. 자. 사람 조언. 어? 됐죠? 요 차이에요. 정리 응. 깔끔하게 하시고. 그거 뭐 이어서 또 나가면.